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두껍게 입은 이유는 여기가 지금 엄청 추워요. 야, 저는 한번 도전해보는 거기 때문에. 긴장 은막 되고 그러진 않는데.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아니, 오늘, 아, 오늘 강습하세요? 아니, 저희는 수식인데, 몸도 풀겸 마랑이 오셨다고 그러네요. 아 아, 아, 아, 그래요. 영상 잘 봤어요? 너무 멋있게 만들으셔가지고 <웃음> 재밌게 봤습니다 오른잡이입니다 네, 오른잡이는 항상 띠... 편한게 오른쪽에 뜨는게 좋거든요 네. 왼손으로 잡고 이기다가 음. 오른손을 잡고 왼손 잡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네 대각선으로 그렇게 아, 아, 오른발로 밀면서 이렇게 타시고차세 끝까지 쭉 뛰다가 잡고 <좀> 밀고 아예하하 <웃음> 재밌냐? 내가 <웃음> 또목표 생겼으니까 3.5 3.5면 괜찮은 거죠? 네 <웃음> 너무 재밌었다. 아, 근데 그 ᄃ 그 ᄃ ᄃ ᄃ 너 ᄃ ᄃ ᄃ ᄃ ᄃ 초채하지 네? 초채하지 너무 오늘 편안하게 오신 거 아닙니까? 저요? 아, 맨날 하는 건데 뭐. <웃음> 영상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아, 아 짧게 음. 느끼셨구나. 아, 6분인가 그렇던데. 저희가 아, 일부러. 아 일부러. 그래야지 약간 좀. 약간 좀 아쉬운 게 좋지. 왜? 많이 시켜놓고 남기면 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10분 정도 돼 광고랑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10분부터? 저희는 스윗보다는 <웃음> 이제 그렇게 좀 감칠맛 나고 사람들이 좀 쉽게 볼수 있게 음... 좀 아쉬웠나 보이네 <웃음> <웃음> <웃음> 어 끝났네 약간 아 맞아요 이걸로가 신뭐아 긴장 안 되세요? 아, 긴장은 안 돼. 긴장은 안 되고 빨리 내가 생각한 대로 방식으로 빨리 뛰고 싶어. 뱅크이 오늘 경기 자체는 감정이 반반 진짜 기분 좋고 진짜 아쉽고 어제 내가 그냥 90%까지 쪄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늘 전력으로 하면 다 되겠다 했는데 이게 뛰었잖아 어제 90% 뛰었어 그럼 어제 만약 에열 걸음이 여기서 멈췄다? 아열걸음 여기서 멈췄어 어? 이 선에서 멈췄다 그럼 이렇게 다 탔어 100m 주력으로 뛰니까 여기까지 나와버리는 거야 음. 거리가 근데 비거리가 더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평지였으면 그러려고 타겠는데 이게 내려막길이다 보니까 더 경사 깊어지잖아.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몸이 못 따라가는 거야. <목소리> 스타트 자세는 오른발이 앞서기 때문에 오른발을 뒤에 놔요. 그럼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사람이 뛸때 발과 손이 다르게 다리 다르게 움직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약간 그런 거 되게 민감하거든 디딤손은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썰매가 왼쪽에 있으니까 이걸 왼쪽에 잡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손이 앞발은랑 같이 나가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비율 쪽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래서 스탠드를 바꿔가지고 뒷발 왼쪽 발을 써야 되는데 이 왼쪽 발을 스타트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시간 더 있었으면 왼발로 시작하는 거지 타협하는 것이 없었, 너무 많았으니까 다 아쉬워. 아 아쉬워 어. 와 어. 진짜 가볍게 상품 나오지 와다너몇 학년이야 1? 이야아 대학교 대학대 네. 그러면 머리 뛰기 얼마나 나왔어? 326까지. 했어요. 와, 지, 어, 아니 지, 타고났네, 326. 아, 연습, 아, 노력. 아, 노력? 노력? 노력. 노력해서 300, 340 나올 수 있어? 아, 있죠. <웃음> 어디 어디 대학교야? 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 인재다, 인재.